Thank mm -hmm. you. 어, 근데 아 근데 물이 뭐, 막혔네 어. 근데 되게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아 사실 물이 있으니까 무섭겠다. 레이크 조금 잡아줘야겠다 저도 이탈할 수도 있어 응. 어어. 추를 달아야지 응추여있어 응. 이거 추 아니야?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럼... 추워야지, 추워. 어? 어? 吧。